쫄렁쫄래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이딩스쿨 교육받은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크 라이딩스쿨에 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영상에 앞서서 일단 저는 레인조 라이딩스쿨과는 전혀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지난주에 소리엄마가 중급자 과정을 두번째 가서 어, 교육받은 영상이에요. 지난해 11월에 바이크를 탄게 소리엄마의 마지막 라이딩이었어요. 그렇게 5개월을 쉬고 2022년도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 조금 초보자답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중급자 과정 한번 듣고 감각을 좀 올려가지고 어, 바이크를 한번 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목소리> 교육 받으러 갈 때만 해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할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한 바퀴를 딱 돌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와 재밌다였어요. 그리고 집에 갈때 정도가 돼서는 정말 실력이 향상된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소리엄마가 레인조 라이딩 스쿨에서 입문자, 초급반, 중급반을 두 번, 이렇게 총네 번을 들었고요. 제가 중급, 중상급, 상급, 행오프 기초를 두 번, 이렇게 다섯 번을 들었습니다. 소리엄마와 제가 총 아홉 번 정도 강습을 들었고요. 소리 엄마가 교육할 때마다 저는 다 따라갔으니까 레인조라이딩스쿨의 모든 과정을 저는 다 경험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교육비만 거의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내돈내산 레인조라이딩스쿨 찐 교육 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예요 음...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두 번째 배우면 정말 도움이 되나 세번째 어떤 과정을 듣는게 좋을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교육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레인조 라이딩스쿨 교육비는 30만원 정도예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쓰는 기술을 사는이죠 우리는 헬스도 골프도 수영도 스키도 스노보드도 돈을 들여서 몇 달씩 배웁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타는 오토바이는 대충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걸까요? 솔직히 출퇴근이나 커피숍 정도를 다니는 용도로 오토바이를 타는 거라면 저도 굳이 라이딩스쿨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토바이를 레저로 타고 장거리 여행도 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여럿이 모여서 그룹 라이딩도 나가는 분이라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차하고 달라서 라이더의 기술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합니다. 많이 타봐야죠. 꼬부랑길을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달리려면 꼬부랑길을 많이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잘 타는 법에 대한 내용들은 유튜브 같은데 흘러넘쳐요 이론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바이크를 끌고 나가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타고 많이 경험하면 그에 비례해서 실력도 오르는 거겠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년 정도 오토바이를 타면 실력이 꽤 올랐을 거예요 그동안 타이어도 달아서 한번쯤 교체를 해야 할 거고 엔진오일도 한두 번은 갈았을 거고 매번 나갈 때마다 기름 쓴 돈도 생각을 해야 되고 키로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토바이의 중고 가격은 조금 내려갔을 겁니다. 대충 이렇게만 생각해도 1년 동안 실력 향상을 위해 쓰는 돈이 한 100만원은 넘어가겠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사고 없이 잘 탔을 때 얘기고요. 실수로 슬립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바이크 망가진 것에 대한 수립이 그리고 내가 착용했던 옷들, 헬멧, 장갑, 부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거죠. 그럼 그렇게 열심히 타서 실력은 많이 늘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골프 강습하는 영상을 보고 혼자 아무리 연습하고 따라해봐도 코치의 지도를 받은 사람만큼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기가 힘들죠. 이건 해본 사람은 아실거예요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론으로 중무장하고 있어도 실제 타보면 제대로 된 자세로 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1년 전에 여러분의 라이딩과 1년이 지난 지금의 여러분의 라이딩 실력이 월등히 향상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코너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나요? 자 30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레인조 라이딩스쿨에 30만원을 내고 하루종일 교육을 받을 때내 바이크는 기름을 단 1원도 쓰지 않아요. 바이크의 타이어도 닳지 않았습니다. 마일리지도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운없이 넘어지더라도 내 바이크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장구가 긁혔지만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30만원이 과연 비싼 걸까요? 그럼 두 번째로 정말 도움은 되는지, 실력 향상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서 30만원이 결코 비싼게 아닌건 알겠는데 그럼 겨우 하루를 배워가지고 한 1년 탄 것보다 실력이 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다시 한번 와인딩 타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말 오전에 도심을 벗어나서 구부한길이 있는 곳까지 투어를 갑니다. 백운, 도마치, 느랏째가락제 구룡령, 천황제, 평화의 댐 이런 곳으로 1년에 몇 번이나 투어를 나가시나요? 투어 나가서 정작 코너끼를 달리고 있는 시간은 잘해야 2, 30분? 1년 동안 다 합쳐도 3, 4시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레인조 라이딩 스쿨은 하루에 8시간 교육을 받는데 이 중에 온전히 바이크를 타는 시간은 절반만 잡아도 4시간입니다. 중급자 과정에서는 그 4시간 동안 좌우좌우로 이어지는 복합코너만 계속 연습을 해요. 시간만 놓고 봐도 누군가의 1년치 와인딩을 하루에 소화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전문가가 자세를 조정해주고 코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하중을 줘야 되는지 코너의 위치 변화마다 시선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줘요. 하루 교육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에요. 정말 바이크 좀 타는 분들이 1년 탈 분량을 하루에 타고 오는 겁니다. 이건 소노공이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수련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하루지만 누군가의 1년치 바이크 라이딩을 집중력 있게 타는 겁니다. 실력이 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겠죠? 일상적으로 바이크를 잘 타고 와인딩도 꽤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코너길에서 가슴 철렁할 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중급자 과정을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레인조 라이딩스쿨에서 가장 좋았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강습이 중급자 과정이었어요 마이크 탈때 시선 처리하는 법 하중 주는 법 리닌으로 안전하게 코너 도는 법 정말 이 과정부터가 바이크 라이딩을 제대로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음, 이번이 음, 소리 엄마의 두 번째 중급 교육이었습니다 운동 신경이 좋은 남자분들은 한번 정도만 배워도 확실히 숙련도가 높아요 하지만 여자분들에겐 두 번을 배워도 아깝지 않은 정말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상급과 상급 과정은 정말 좀 빠르게 달리겠다 내가 남들보다 돋보이게 바이크를 잘 타고 싶다 하는 그런 열혈 라이더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정이고 행오프는 말 그대로 서킷에서 잘 타고 싶은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이죠. 그냥 바이크를 취미로 즐기는 라이더라면 중급만 충실히 배워도 주변에서 정말 잘 탄다 소리 들으실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3-4년 정도 알차를 탔었습니다. 사고로 바이크를 접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작년에 재입문해서 1년 정도를 바리니로 지내왔죠. 지난 1년간 거의 매달 라이딩스쿨을 갔었네요. 과거 운동신경이 좋을 그 시절에 3-4년 탔던 그때보다 지난 1년 사이에 실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을 저 스스로가 느낍니다. 코어를 나가보면 평속은 높아졌는데 주행은 오히려 되게 편하고 안정적이 되었어요 기술은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습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바이크를 바꿔도 기술은 그대로죠 30만원이 과연 비싼 걸까요 제가 레인조에서 배웠기 때문에 레인조 강습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이 어디든 잘 가르치는 전문 강습 스쿨이 있다면 꼭 배워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빠이!